안녕하세요 백점골프의 백현범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리감각을 익히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 여러분들 필드에 나가면 10, 20, 30 이런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거리감을 내가 연습장에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아마 필드에 나가시면 감각으로 눈으로 보고 한이 정도 들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치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거리감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잡고 내가 가서 플레이를 할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제 어느 때와 같이 연습장 가서 하프 스윙으로 저는 이제 몸을 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더 하프 스윙으로 몸을 이렇게 풀고 있었어요 근데 어 신기하게도 한 군데 계속 공이 이제 떨어지는 걸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공이 이제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죠. 그 거리가 이제 한 70m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 60도 외지를 가지고 하프 스윙으로 70m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제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어프로치를 들고 어, 연습장에 가서 이렇게 하프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몇 메다, 예를 들어서 50, 60, 70 이런 기준을 잡지 말고 일단은 어느 곳에 평균적으로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저는 지금 60도인데 제가 한번더쳐 볼게요 자, 이렇게 한 공을 세 개를 쳐봤는데 어, 65, 69, 66 이런 식으로 한 그 70과 65 사이에 금방 이렇게 공이 떨어지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정말로 뭐 70이다 60이다 이렇게 맞출 수는 없는데 이런 거죠 필드에 나가서 지금 7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연습장에서 아무리 내가 어느 지점에 맞춰놨다 해도 필드에 나가면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 정도였나? 이 정도였나? 혹은 아 그러면은 스피드는 이 정도로 쳐야 되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거리감이 안 맞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도 설정해야 되고 거리감도 맞춰야 되는데 둘다 놓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너무 이제 생각이 많아져서 아이 정도에서 이 정도 스피드로 쳐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뒷땅을칠 수도 있고 혹은 타핑을 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하프 스윙으로 하나의 기준, 큰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방금 제가 이제 하프 스윙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프 스윙이 제 기준이에요 지금 이제 60도 외지로 70m를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자 조금 더 들어주면 80이 갈 거고요 조금 더 낮춰주면 60이 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0점을 내가 공 있는 곳에서 0점을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이게 구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뭐, 10, 20, 30, 40 이런 쭉 이런 식으로. 근데 0점을 여기에서 하나, 여기 하프 지점에서 하나 이제 잡아주면 여기에서 조절하기가 여러분들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더 거리를 적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60도로 하프스윙에서 70m가 갔는데 그럼 그의 절반, 하프는 이제 35m죠 그러면 5m 반올림해서 40m 정도를 제가 한번 또 보내볼 건데 이번에는 기준을 또 어떻게 잡냐면 자, 하프스윙 했죠? 하프에 하프예요 내가 편안하게 하는 하프스윙의 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의반 자, 자, 아까는 하프스윙이었고요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 하프의 하프입니다 반의 반 정도 그럼 지금 제 손의 위치가 약간 허리보다 좀 낮은 상태고요 헤드는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 지금 위치를 잘 기억해 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좀 그려보고요 속도, 박자는 항상 일정하게 자, 해주고 하나, 둘, 치면 어, 37!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프에 하프입니다. 자, 이 구간을 잘 기억하고 또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5. 이런 식으로. 그 여성분들은 보통 제가 이렇게 보면 30에서 40. 요 구간이 제일 힘들어 하시고. 남성분들은 또한 40에서 60이 구간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왜냐면 컨트롤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 정도, 이 정도 스피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컨트롤을 하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스윙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감속을 한다든가 더 강하게 친다든가 이런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일단 몇 메다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내가 몇 메다 보낼 거다 이거보단 연습장에서 예를 들면 S라는 클럽을 들고 하프스윙으로 몇 메다 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좋을 거예요. 매번 연습장 가서 이렇게 10, 20, 30, 뭐한 5분, 10분 연습한다고 사실 그 거리감이 여러분들 몸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큰 기준. 하프스윙은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고. 자, 이번엔 제가 그러면, 어, 54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S에서 A로 온 거죠. 그러면, 어 같은 하프 스윙인데 아마 거리가 더 나갈 겁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아까 전에 어, 60도로 하프 스윙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하프 스윙인데 54도로 지금 바뀐 상태예요. 자 그러면 최소 15에서 20m 정도는 차이가 나야 돼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54도로 하프 스윙 해보니까 자 정확하게. 한 20m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저는 뭐 조금 더 세게 치고 약하게 치고 이런지 않았는데도 클럽만 바꿔주니까 또 같은 스윙인데 거리가 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골프클럽을 보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거리 때문에 이 클럽이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웨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풀스윙을 막 우리가 하는 거보다 하프에서 한 조금 더 가면 4분의 3 스윙 정도까지만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어, 정확도 면에서 훨씬 좋거든요 왜냐면 이런 클럽들은 거리를 보내는 클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핀 근처에 어, 보내서 버디 찬스를 노려볼까 라는 이제 정확도에 대한 클럽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풀스윙보다는 이렇게 커봤자 4분의 3 스윙이고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저는 제 느낌의 하프스윙이에요. 하니까 또한 86.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90으로 맞춰 놨는데, 뭐 3에다 가서 퍼팅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는 지금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거리감을 잡으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필드 가기 전에 이제 거리감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좀 하실 텐데, 어, 너무 세부적으로 10, 20, 30, 40, 50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일단 크게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나만의 거리감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하프스윙으로 연습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공이 어떻게 보면 한 군데 이제 모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거리감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프스윙에서의 0점을 하나 잡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몇 메다 가는지를 체크해보는 를 겁니다 나는 그냥 하프스윙을 하는데 몇 메다가 간다지 몇 m, 예를 들어서 50m인데 내가 50m는 이 정도다 보단 하프스윙 하니까 50m가 간다 60m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훨씬 더 골프가 쉬워지실 겁니다